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 약성내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 열 가지 주제로 해서 몸 전체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수 있냐를 얘기 드렸다면, 이제 총론에 관련된 얘기겠죠. 어,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우리가 장기와연결시켜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 털이 되겠습니다 털그 중에서 가장 털이 있는 곳이 머리카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머리털에 대해서 오늘 어떤 건강 주제를 삶을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털이 하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코털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귓구멍에도 털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털이 하는 역할은 보호입니다 보호 털의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을 우리가 뭐 염색을 한다든지 스타일링 한다든지 우리는 보여지는 삶으로 머리털을 이용은 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 태어날 때 본질은 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뇌 쪽은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털이 뇌 쪽으로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에 귓구멍에도 다그 들어가는 쪽으로 털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은 어, 인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나 북유럽 쪽하고 우리 아시아 위도상으로 중간 그리고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구성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멜라닌에 대한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멜라닌은 우리 몸에서 자외선을 보호합니다 결국 머리털은 단백질이지만 그 케라틴이 멜라닌 세포로 바깥으로 씌워진 것은 그 단백질이 그 멜라닌 층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뇌도 우리 뜨거운 열에 의해서 뇌에 더 열을 받지 말라고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 운동량도 많고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고 그리고 또 자외선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까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파만 효과가 결국은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변형이 돼가지고 굽어져 있죠. 결국은 머리카락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굵고 이제 그 곱슬형이 돼 있고 어, 아시아는 좀 중간형이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아주 얇고 햇빛을 받지 않은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좀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곱슬형보다는 직선형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흰색 머리나 금발 머리나 멜라닌 세포가 적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그 어느 지역의 산에 따라서 머리카락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머리카락은 어, 우리 몸의 뇌의 상태를 이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극도로 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옛날 얘기 중에 그 하룻밤에 대해서 사실을 써야 되는 그런 많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백발 노인이 되었다, 뭐 백발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듯이 뇌 에너지를 에 너무 많이 쓰면 그만큼 스트레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그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에서 멜라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빨리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흰머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받으면 부신피질의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고갈로 되어버리고 뇌에 시상하고 있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보통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그게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자극이 되다 보면 멜라닌 세포가 엉뚱한 대로 또 자극이 되어서 얼굴이 검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어떤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또 얼굴을 검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머리털이 멜라닌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머리털은 우리 뇌의 어떤 상태를 반영한다 그래서 흰머리가 많을수록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 않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탈모가 생기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탈모가 전 인류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 머리카락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머리카락은 결국 두피 있는 모세관층의 그 혈관에서 영양세포를 받아서 산소를 받고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무로 말하면은 물을 줘야지 잎이 무성해지는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두피로 피가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탈모가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는 또 스트레스로 흰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로 결국은 이제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었 때는 모든 몸이 긴장합니다 특히 가장 몸에서 긴장하는 근육이 뭔지 아시는가요? 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승모근 쪽이 긴장을 하게 되면 얼굴로 가야 되는 피를 승모근으로 피를 보냅니다 우리가 뭐 호랑이나 사자나 동물을 공격할 때 목을 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도 목이 가장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승모근이 자동 교감신경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게 되면 모든 근육이 긴장을 하고 또 승모근이 더 긴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얼굴에 있는 또 두피 있는 이 혈류를 아래쪽으로 승모근 쪽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어 머리카락에서는 아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어 빠질 수밖에 없다 다른 쪽을 사랑하지 머리 쪽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빠져나간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그 탈모가 전체를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뒤쪽은 좀 살아있고 옆쪽은 살아있고 왜 정수리 쪽으로 빠지냐 이거는 근육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해부학을 보시면 그 여기는 후두근육이 있고요 여기는 측두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오랫동안 씹는 사람들은 측두근이 굉장히 오랫동안 흰머리가 나지 않고 좀 까만 머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좀 많이 숙이는 사람들 고기를 많이 숙이나 폰을 많이 보고 숙이는 사람들은 이쪽 근육을 과도하게 쓰다보니까 여기 있는 어, 모발들이 좀더더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쪽은 우리 해부학 구조에서는 보면 그 근육이 잘 없습니다. 근육이란 거는 엔진 같은 역할에서 계속 펌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계속 씹어 놓으면 이쪽에서 펌핑을 해서 이 두피를 먹여 살리고 후두근은 고개를 숙여서 이제 먹여 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제끼는 것보다 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은 우리가 두피가 살아있는데 결국 여기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 피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빗을 빗을 때는 열심히 두피를 긁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것도 또한 가지 흰머리나 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얼굴로 혈류를 올리는 영상 운동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탈모를 예방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아 흰머리가 보였다 라고 하면 아내 머리카락에 아픈 부위가 생겼구나 내가 좀더 사랑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측두근 흰머리가 보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좀더더 더 열심히 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정수리 흰머리가 보이면 얼굴 혈류가 그 두피로 잘 가지 않아서 얼굴 혈류를 좀 올려주는 뭐 호랑이 걷는 운동이나 고양이 걸음 운동 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어디에 흰머리가 맞냐 어디가 탈모에 맞냐에 따라서 그쪽에 혈류가 덜 가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그쪽을 피를 보내주게 됐다. 결국 머리카락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사랑을 해주시면 결국은 우리 뇌를 잘 보호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건강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고 염색이나 화학제로 머리카락을 상하게 하는 일은 좀더더 더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쪽에서 또 건강한 부분을 얘기를 또 들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